전업 두번할 뻔했던 이야기 극진 가라데에 보면 백인 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관문통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명이 백 명과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1대1로 해서 쓰러지면 다음 사람 쓰러지면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극진 가라데 하면 실전으로 유명한 가라데인데 백 명쯤 가니까 장난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데도 버텨내는 걸 보면서 참으로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도 기술적 분석에 궁극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몰입으로 2년 정도 보냈는데 순간순간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기법이 나오면 대응해보고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치다 보니 마지막 쯤엔 모든 것들이 이해되면서 궁극의 데이트레이딩 기법을 완성했었습니다. 지난 모든 차트에 대입해보니 거의 90%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의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이라 할수 있는 빠른 손절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고 기법은 이 빠른 손절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궁극의 기법이었습니다. 너무도 완벽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몇 번의 대응을 해 봐봐도 이렇게 완벽한 기법을 발견했다는데 너무도 뿌듯했습니다. 제 기법은 수급 논리를 이용한 보조지표 매매급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대응을 해보고 해보고 해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젠 돈을 긁어 모을일만 남았다. 이젠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을 하자 전업을 하기만 해도 1년이면 부자 반열에 들겠는걸. 어쨌든 마치 몇백억이라도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딜 가도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기법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지금도 다니고 있으며 절대로 빚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매매를 중단하고 문제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기법은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락장 상승장 박스권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다르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죠. 다시 에이어트 파동부터 다우이름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 기법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니 최소한 박스권이나 상승장에서 쓰일 수 있는 무기이지 하락장에선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보안에 보안을 거듭한 결과 다시 한번 유레카를 질렀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단한 번의 기회가 일기일회일 뿐이므로 자본금을 위험하게 굴려서는 안 되며 오직 확실한 검증을 통해야지만 전업으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극진 가라데에 백인 조수가 떠올랐습니다. 딱 100만원 가지고 100번을 싸워본 후에 수익률을 따져보자. 하지만 세번 만에 다시 나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한한 깨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무용성에 대해 알게 되자,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캔들 차트부터, 이평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상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무엇가를 확인할 때만 보조 지표를 잠시 이용할 뿐이죠. 그리고 캔들과 이평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턴 아무것에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닥치는 대로 공부했지요. 이때 느낀 것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만 목매였던 것이 기본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반면 기본적 분석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하고 통찰력으로 기업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에 단지 어려워서 회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본적 분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기본적 분석 쪽에서도 놀라운 영웅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피터린치, 워른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등 참으로 배울 것도 많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레이엄의 안전맞은 매력에 푹 빠져 그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피터린치의 월가의 영웅도 세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눈이 떠지더라고요. 글을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님을 이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저는 가치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규모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었고개인인 저와는 자금의 규모부터 정보력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도, 가치투자도, 기본적 분석도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이번 폭락장을 겪으면서 많은 힘들을 발휘했습니다. 시장을 초월하고 기간을 초탈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간만큼은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에서의 최대 승부점은 무조건 생존입니다. 이 생존을 위해선 첫째 안정적 수입원 둘째 빚이 없어야 하고 셋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유자금으로 투자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은 오직 재테크 수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주식에 목매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도 뉴스도 증권 방송도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하여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냥 보기만 할뿐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따위 허접한 경험담을 전해드리는 것밖에 는 없네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막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다행히 빚이 없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당장 떠난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빚부터 갚는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승부를 걸 생각이라면 꼭황금율을 지켜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업을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100번을 꼭 싸워보시고 승률을 확인해보신 다음에 전업으로 전향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도 모르지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길어졌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살다 보면 분명 나쁜 일보다 좋은 일더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건 희망 때문에 또 사는 것이잖아요. 모두들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알맞은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 아는 척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만일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따금 역경을 맛보지 않는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에이 브레드 스트리트.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탈무드. 나무는 조용하기를 원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원해도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가오.